자,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안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강좌를 진행하면서, 이제 11월 달부터는, 어, 우리가 위드 코리나, 라 코로나와 함께 하는, 그래서 강의가 아마 열리게 될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좌는 특별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딱게딱게좀 끊어가지고 한 15분 정도 간격으로 몇 강좌만 단락으로 나눠서 할게요. 자 10월 30일 우리가 지리산에서 이 천부경 산신제와 천재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신제는 왜 하고 천재는 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오늘은 제가 이때까지 옷을 입고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여기에 우리 천재복입니다. 천재복 소개 좀 하려고 천재복에 여기에 캐자만 풀은 연풀은 캐자만 입으면 내 천재하러 갈때 천재를 하게 되는 이 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재와 산신재를 10월 30일 토요일 날 지리산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팝프릿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천, 산신재와 천재를 동시에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뭔지 우리가 고민을 또 해보고 우리가 준비를 이때까지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자 그래서 제가 3월달에 10월 초에 천재를 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여러가지 여건이 얽혀서 코로나도 있고 어? 우리 자체적인 여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 10월 초에 개최를 하지 못했고 10월 30일 날 토요일 날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천재를 지리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천부경 산, 산신제를 우선적으로 천재와 산신제가 나눠져 있는데 이 산신제는 저희들이 그동안 10, 제가 12년째입니다. 12년째 천부경의 길을 가면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풀려왔던 수리사주부터 타로드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이 풀려갔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풀려있는 이것이 모두 경전입니다. 사주도 아니고 항문도 아니고 타로카드도 아니고 이런 것이 경전들이 여기서 이만큼 풀려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가어디에서가 이것을 펼쳐놔야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리산 어디냐 하면 지리산 중산리 중산리와 이 터널 한개 넘게 되게 되면 여기에 청학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학동에 가게 되면 우리 삼성궁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길 속에 여기에 우리가 삼신봉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자, 삼신봉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은 중산리, 우리 지리산 올라가는 중산리 가 되고 이 남쪽에는 하동군입니다이거는 산천군이고 하동군. 이 삼신봉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산천과 하동으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봉 짜락에 우리가 천부경 6의 비밀을 하기 위해서 텃밭을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삼신봉에 가서 우리가 처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삼신봉 산신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인사를 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유곡질이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내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천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천재에는 우리가 나라를 위한 천재가 있고 이 개인을 위한 천재가 있습니다 이 완전히 별도인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천재를 이제 저, 정식적으로는 두 번째, 어, 산신제까지 하면 세 번째를, 세 번째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자, 이 천재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천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천재는 저 지리산 함량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천재를 한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힘든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지, 안 힘든지, 이것도 모르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다지 만만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천부경이 할수 있는 일이 뭘까요? 나라가 아마 잘 되고, 우리 민족이 편안하게, 편안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든 이 천재를 한번 저희들이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천재를 지내고 난 뒤에는 우리가 개인에게도 엄청난 이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팜프렛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뒤에는 천재를 끝내고 나게 되게 되면 이 개인 천재를 매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날 이 대전에서 개인 천재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오븐에 하는데, 오늘은 이 지리산에 천재를 잡은 유도, 이 산신제에 대해서 왜 하는지를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이 땅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됐다고 간이 될수 있고, 제가 이천부분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인원을 해가면서 이 땅을 알게 된 것은 인천천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팔려고 내놨는데 이 땅에 이 땅이 팔리지 않는 겁니다. <웃음> 그래서 우리 이제 대중원장도 있고 하지만 거기서 땅을 보러 갔을 때 우리 대중원장이 처음 내려갔을 때 제일 사단으로 되어 있는데 사단에 가게 되면 이렇게 사단이 되어 있는데 축대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게 되면 내년 여름에는 누구나 와가지고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것이다고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에 어떤 것이 모르겠지만 제가 신의 길을 안 갔기 때문에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은자 여기에 우리가 지리산 삼신봉 실링이 여기 내려왔네니첫 번째 갈 때는 자두 번째 갈 때는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나중에 오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큰 바위가 묻혀 있습니다. 오픈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바위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분에 이제 공개를 한번 하려고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이 한 번씩 이제 기도도 가고 이랬지만 제주대에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큰, 음, 망이 있습니다. 신의 세계. 그거는 신의 세계죠. 일반 사람의 세계가 아니고 그 신의 세계인데 이 할머니가 여기에 내려친 겁니다. 이 파이에 그래서 아직까지 이 파이에 무엇이 있는지 조차는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가는데이 땅이 몇 번을 계약을 거쳐가지고도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안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다른 용도로 같이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면 이 땅의 임자는 이 천부경의 임자일 것 같아. 그래서 이 땅을 저희들이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부의 산실, 천부경의 산실을 천부경에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수행을 할수 있는 그런 텃밭을 만들어내 보려고 지금 한 것이고. 그 사이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야, 초면에 있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슴도 글자만 풀었는데 이 글자 속에서 인간의 윤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었고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어, 신비의 다섯 마리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옛날에 고구리 시대 때 벽하에서 어? 주작, 현무, 어, 청룡, 백호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거는 무덤 속에 그려있을 뿐이지,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가게 되게 되게 되면, 이런 신의 세계에서 이, 음, 네 개의 명물이 탄생한 겁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삼조구가 있습니다. 발이 되게, 발이 세개 다리 있는 삼조구. 이것이 천부경의 마지막 이 천부경을 푸는 종합적인 것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견, 저 이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견이라고 그리고 천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보시게 되겠지만 천견은 하늘의 개입니다 그래서 그 바위가 어쩌다 보니까 2년이 돼서 이렇게 바위가 왔는데 이 천견이 이 사, 사생도, 이 사생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청견을 내년 보면은 여러분들인데 선을 모두 정착을 시켜놓고 모든 것을 보여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일단 이 자리에 텃밭을 만들고 텃밭을 만드니까 우리가 이 삼신봉 삼신봉 실링인텔 우리 인사는 해야 안 되겠어요 그치?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천재를 하는 그러면 이것이 이 옷이 천재복이라고 그랬대. 이지 여기에 캐자만 붙어 있는 겁니다. 이?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천부적인 천재복을 소개하기 위해서 입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 천재가 끝나게 되게 되면 우리 개인 천재를 이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자는 것이죠. 이? 자, 그런데 묘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리 잡은 이유가 우리가 어쩌면 상상이 안 되는 일을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지리산에 가게 되면 지리산 주봉에 주봉이 아닌 이 청학동과 중산이 사이에 있는 이 삼신산이 삼신봉이 있습니다 지도상에서도 삼신봉입니다 그러면 이 삼신은 세명의 신이에요 그지? 이 삼신봉은 세명의 신입니다 지금도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삼신봉 정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그런데 천부경에서 이 죄를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풀린 경이 뭐냐면 삼신경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신경을 우리가 그 봉양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주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신경에는 어떤 길이냐. 우리가 삼신이 갖고 현명의 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삼신에는 우리가 수진, 수진, 용왕경, 산항, 산신경, 성항, 대신경이라는 이 세계의 경전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삼신산에서 지서 우리는 여기서는 산신제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삼신제가 되는 거예요. 삼신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의미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희들인데 주어져 있는 의무와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여건이 안 돼갖고 못하는 것도 이거 첨다 막아보는 겁니다. 아니, 신들이. 그, 가도 오도 못하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갖고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산 삼신봉에서 이 삼신경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산신제를 지내면서 천재를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천재경은 우리가 옛날에 함량 지리산 함량에서 천재를 할때 그때 풀려졌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에 지리산 삼재는 삼신재와 천재는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코로나 이러기 때문에 극극적으로 <웃음> 참 나라 소리는 못하겠고 어, 아마 해마다 저희들이 이 삼시, 삼신재와 천재는 이어져요 그러니까 인연이 되는 사람은 그때 자꾸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삼신봉 자에서 우리는 삼신경으로 삼신제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은 이 천북이 나아가는 길이 어쩌면 우리도 모르, 인간은 모르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다 정해져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이때 우리가 11시 30분부터 시작하고 그다음 다음주 목요일부터 목, 금, 토이 3일은 이 개인별 천재를 하루에 3명씩 우리가 하루에 3명씩 다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별 천재를 하루에 3명씩 진행을 해나가고 그래서 아마 뭐한한달 내지 두 달, 어쩌면 석달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목금토, 목금토, 목금토는 이 매번 체를 천재를 진행해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은 혹시 멀 거리지만 오시면 그때 우리가 천재를 할때 우리가 함께 동창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